자담 모일 자담 유황, 은행 이세 가지를 가지고요. 모든 균과충을 다어할수 있습니다. 요새 힘든 칼라병, 뭐 바이러스, 그 다음에 탄저 이거 염려 없고요. 진딧물 신가로는 그야말로 너무 쉽습니다. 자담이 현재 이 구축하고 있는 무경운 다수확 재배 방식은요. 현재 관행을 완전 뛰어넘는 아주 새롭고, 그 다음에 또 유기농이기 때문에 더 진일보하고요. 그 1차 수확하고 지금 2차 수확하려고 본 건데. 보시다시피, 엄청나게 많이 담겼습니다. 여기는 무경원 3년차. 네. 어, 이것은 농약의 비용을 95% 이상 철학하고요. PDS의 완벽한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. 저희 무조건 효과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, 국립과학원의 특작원과 3, 4년 저희가 공동연구를 해서, 고추와 토마토의 완벽한 방제 효과가 있다는 걸 저희가 인정받았고요. 논문으로서 현재 공개된 상태입니다.